그래서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브젠티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작을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 그게 그것이 필라테스가 아니라는 것을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이 그림은 필라테스가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헤비츠 오브 네이처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이안 그러니까 조셉은 얘기하는 것이 바닥에서 일어났다가 내려오는 것까지의 동작을 보여주면서 habits of nature 그러니까 자연의 관습을 따르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나의 이 척추의 퍼펙트 완벽한 곡성과 elasticity라고 하는 이그 탄성이죠 탄성과 뭐 flexibility 유연함 이런 걸 봐라 그리고 힙, 니 앵클 조인트에, 그러니까 고관절, 무릎, 발목에 아주 퍼펙트한 코디네이션을 봐라. 이런 것을 한번 보라라고 한 예시의 하나였어요. 이렇게 앉았다, 뭐 바닥에서부터 일어났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런 동작들이, 근데 사실 이것들이 오해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후에 필라테스를 가르 그, 필라테스를 가르치었던 이제 필라테스의 제자들이 마치 이렇게 매트에서, 매트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만 꼭 일어나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부연 설명이 또 들어가거든요 앉을 때는 다리를 서로 크로스로 꼬아야 되면서 뭐 고관절은 턴 아웃이 돼야 되면서 뭐 복근에는 힘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렇게 하면 안되고 에서부터 시작된 엄청나게 많은 부연 설명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필라테스가 말하고 싶었던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는데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필라테스 엘더리라고 하기도 하지요 필라테스한테 배웠던 제자들 또그 제자들이 가르치는 철학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엘더리에 따라서 또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동작들 가르치는 방법 설명들이 다 달라지고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뭐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그게 해부학적으로는 오르냐 운동학적으로는 오르냐 음. 또 이런 연구들이 또 진행이 돼 가기도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과 목표와 의도가 다른 뭔가의 하나의 동작이었었고 어떤 사람에게 준 솔루션이었었고 뭐 운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해가 되면서 마치 필라테스는 이 동작이다라고 오역이 되고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인 거지요. 그래서 뭐 우린 좋죠 뭐. <웃음> <웃음> <웃음> 뭐가 좋아요? 네? <웃음> 뭐가 좋아요? 아니 다 똑같은 필라테스를 하고 있, 동작을 하고 있다면 그죠. 아니 근데 뭐 실력이 좀 나아지면 음. 좋겠죠. 뭐 책도 좀 읽고 이런, 이런 거 좋네요. 나도 안 읽었지만 이런 책도 읽고 생각도 좀 하고. 근데 요새 장사들이 잘 돼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의 뭔가 흐름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얼마나 필라테스와 근접한 측근에게 배워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웃음> 동작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정통성의 문제를 가, 이렇게 붙잡고 가는 선생님들이 있고 두번 족보, 족보 싸움 하는 거예요? 그죠 족보 싸움 하는 거지요 네.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몸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뭐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라든지 운동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게 해부학적으로 운동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로 가기, 가면서 이제 필라테스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그 필라테스 고유의 동작들을 쪼개고 바꾸고 모디파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필라테스 동작은 경추에 안 좋고 허리에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시키면 안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된다 이 동작이 맞다 혹은 이 필라테스는 이래서 몸에 안 좋다 라는 반증을 막 하는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있고 어, 좋네. 막 그런 두 가지 학파로 막 계속 갈려가면서 막 서로의 논쟁도 막 일어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그렇게 발전적인 것 같은 느낌은 사실 그거 뭐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밥그릇이 이렇게 뺏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밥그릇 싸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지어 가지고 음, 음. 뭐 농사도 짓고 해서 이걸 풍성하게 나눠 먹으면 네. 밥그릇 뺏어 오는 그 에너지를 안쓸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내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분야와 관심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네. 이렇게 연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말 맞는 것 같은데, 경추와 요, 뭐, 허리에 안 좋다. 네. 그건 뭐, 뭐,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한 가지는 네. 그 창시자가 했던 음. 거를 무시하려면, 음. 이걸 필라테스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임프린팅이라든지 이런 말안써그말안돼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프린팅이라고 했던 말에 그 의도 왜 임프린팅이라고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음. 임프린팅 하면 해부학적으로 경추와 요추에 무리가 가므로 임프린팅이라고 하면 안돼 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인프린팅을 그러니까 동작으로 봐서 그런 거죠 음, 음. 이 컨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 음.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 그러면 동작을 이렇게 하면 무리가 되므로 좋은 동작으로 바꿔주어야죠 그러니까 인프린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위험한 동작을 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인프린팅이 동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조셉은 어, 현대해부학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음. 현대 해부학과 의학 지식이 있는 우리들이 음. 뭐더 노, 나은 걸 내놓을 수 있지만 음. 그러면 현대 해부학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어떤 운동을 내놔야죠 음. 조세, 그래놓고 조셉이 했던 동작 막 따라 하지 말고 <웃음> <맞아요>. <웃음> 동작은 그치. 갖고 오고 싶고 설명은 뭐 내가 아는 거 얘기하고 싶고 그건 좀웃게그 동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동작을 해도 왜 하는지 목적 목표 의도 음. 안해도 왜 안하는지 목적 목표 의도 뭐 그런게 드러나면 좀 명확해 질것 같아요 모를 때 싸우잖아요 음. 서로 뭐가 뭔지 모를 때 싸우잖아요 알면 뭐 싸울 일이 없죠 그 근데 치아테스를 좀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 이게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르치는 걸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진지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필라테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필라테스라고 하면 필라테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너무 중구난방이고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필라테스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야 되나 안해도 되나? <웃음> 각기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거는 당연하고 음. 이제 대학에서 뭐 필라테스 학과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 15년 전부터 있었는데 요새 뭐 생긴 데도 있, 있나 봐요. 예, 있어요. 이제 학과가 생기려면 이제 그 분야에 박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그 박사가 진짜로, 진짜로 자기만의 그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가 다른 새로운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반이 될수 있으면 이제 과도 생기고 뭐 하겠죠 음 근데 그런 분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웃음> 그 무분별하게 갖다 짜집게 해서 붙여 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지울 수도 없고 그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것이냐 네. 지금 이 필라테스의 수준이 음.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모르게 <웃음> 하는 게 아니라 음. 졸업생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기 위한 학과가 만들어지면 음. 좋고 할게 있어야죠. 뭐 2년, 뭐 혹은 4년 동안 음. 할 게, 그 대학원 가면 막 6년, 8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할게 있어야 그 공부를 하죠. 음. 그러나 어떤 분야든지 이제 시간이 가고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공부할 만한, 연구할 만한 게 이제 생기면 그때 이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필라테스는 50년 전, 50년 후에나 지금 이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네. 아, 나중에 봤을 때 아, 필라테스가 뭐다라고 할수 있으면 지금 이제 연구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구할 만한 게 없, 없을 수도 있지만 음. 공부하는 사람이 연구 주제를 잡는 거이 수준이 또 문제가 되죠 음. 이게 뭐 몸에 좋아요 뭐, 뭐, 뭐, 뭐 척추 디스크 환자에게 좋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5 0년이 5000년 가도 안되죠 그러니까 질문 던지는 사람들 즉 연구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 질문 던지는 수준이 좀 높아지면 빨리 발전할 것 같고 세분화 돼서 공부하는 거는 뭐 오랫동안 인류가 해온 방식이니까 세분화해서 공부하는 거는. 아주 좋은 방식 중에 공부하 방식 중에 하나고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테스가 지금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50년 후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필라테스가 뭔지는 설명을 해야 하고 또 필라테스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으로서 이 말이 정리가 안 되네요. 제가 그, <웃음> 예.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필라테스가 뭔지 정의는 지금은 아마 못할 거예요. 음흠. 근데 나로서, 스스로로서, 뭐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필라테스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좀 정리되는 건 좋죠. 음흠. 그러니까 전 인류의 필라테스가 뭐다? 뭐 이렇게 음흠. 얘기는 지금 못해요. 음. 그런데 또 남들이 필라테스가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약간 욕심이고 음. 나는 이래서 필라테스를 한다 라고 음. 하는 목소리가 있어야죠 음. 근데 이제 모르는 분야를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우니까 음. 나는 뭔가 아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때 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고 인용해야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인데 자기 말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남이 해놓은 말을 갖다 붙이는 거 이런 음. 것만 안해도 덜 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냥 음. 나는 동, 운동을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음.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지금은 못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디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지금은 못하고 음. 그러니까 다 싸붙여서 뭐아 이거 좋아요 딱 좋아 엄청 좋아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필라테스는 이거다 정도 되면 좋고 또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면 이거는 어뭐 이쪽 분야에서 하는 거지 필라테스는 아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피트니스 계열에서 하는 운동이지 이건 필라테스는 아니다 음. 이거는 뭐 수기치료사들이나 물리치료요법 ]이지, 필라테스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 정도만 할수 있어도 음. 좋고 감히 뭐 필라테스가 만분통치약 처럼 이렇게 얘기 안하고 그러면 좀,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필라테스 라고 하면 코릿 하면 진짜 필라테스 라고 부르면 필라테스겠지만 저, 저만 혼자 그 필라테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필라테스가 아닌게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면 필라테스 이긴 하지만 필라테스 전문가로서 공부를 하고 혹은 전문가로서 서보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필라테스들이 정말 필라테스인지 혹은 어떤 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테스라면 어때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고민을 안할것 같은데요 <웃음> 고민하겠어요. 뭐. 근 원래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이 문장들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느끼면 저는 되게 느끼고 저는 되게 깨달음을 많이 얻은 문장들이 사실 선생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장들이긴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펜 세션, 트레이스테션, 3 0스트리션뭐 이런 문장들 몇번 하면 얼마나 좋아진다라든지 혹은 좀 디테일한 문장들 호흡이 뭐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좀많으시더라고요 불건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좋네요 이 호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게, 이게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다보면 이거를 이제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흡만하면다 음. 돼. 이거는 이제 강조한 말이고, 난너너너 너, 너 아니면 못 살아. 이런 말처럼, 너 아니면 무슨 다 살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그 강조하는 <웃음> 말을 문학적인 표현 예? 그런 거를 어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거고, 이제 선동가들이 하는 말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인 표현과 이제 과학적인 그 발표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가볍게 기호로 취미로 하는 거에 이제 좀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좀 많이 담은 것도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 그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필라테스 강사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예요 <웃음> 절대 필라테스 <웃음> 공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라테스 <웃음> 공부 안 하세요 <웃음> 필라테스 따하신게 <나> <웃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뭔 소리요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뭐라 그지돈 내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많아요 음. 이게 저는 앞으로 필라테스 영업행위에 큰그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사가 뭐 얼마나 전문성을 그러니까 뭐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하는 거 동의하지도 않아요 필라테스 효과가 운동 효과가 없다는 말을 저는 십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운동 효과가 있냐 없냐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기는 인공지능 그런거 아니고 로보트 그게 뭐 필라테스 강사의 직업을 위협하는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회원은 자기 분야에서 어 뭔가 진지하게 뭘해본 사람이에요 개인 레슨 뭐, 뭐 5만원 6만원도 있나요 그가 막 20만원 이렇게 막 받잖아요 30만원 중국은 그 170만원 받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은 한시간에 강사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필라테스 강사는 자기 돈 내고 필라테스 개인 강습을 받을 만한가? 음.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소비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점점 가다 보면 강사의 역량은 점점 떨어지고 음. 소비자의 역량은 점점 커져요 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단계가 <웃음> 오고 있어요 그그 음. 다음에 이제 삶의 태도와 사물을. <웃음> 별 얘기 다 한다, 이제. <웃음> 어, 내 네, 공감돼.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 네? <웃음> 사건에 대하는 자세, 이게. 아, 그러니까, 수준이, 필라테스 강사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지면서, 필라테스 강사의 이 직업이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아, 말을 조심해서 하려니까 아주. 그러니까, 필라테스 강사가 실력으로 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필라테스 강사가 되면서 또 필라테스 강사로서 실력으로 뭐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야 우리 회원들은 나 좋아해 그 얘기해 봐. 그럼 좋아하시면 계속 하시고 필라테스 강사가 수준이 안돼 그러니까 어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누굴 쓰겠어요 다 실력이 안 되는데 예쁘그 예, 그러면 회원들은요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들은 자기한테 운동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나를 속이는 강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살 빠지시고요 회원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안돼 그러면 결국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든지 뭐 그러면 더 다른 운동 외에 서비스를 하는 강사 운동 외에 기분을 좋게 해주는 강사를 원하든지 이러겠죠 그러니까 필라테스 강사들이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으시죠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웃음> 남들이 나를 뭐 실력 좋다고 인정해 주는 거는 원하지만 내가 실력 좋아지고 싶진 않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 여러분들이 돈 내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받는 만큼 돈을 내고 강, 그 수업을 받아보겠는가 한번 해보시고 나라면 나한테 그 돈을 내고 이거 이걸 받겠는가 한번 해보시고 음. 그럼 소비자는 바보냐 음. 필라테스를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다른 운동 안 해보고 다른 공부 안 해보고 다른 전문 분야의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서울에 뭐 테헤란로와 구정동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필라테스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고 돈 없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배우나요? 다 치열하게 자기 분야에서 어 남보다 나으려고 애쓴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 10원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알고 1억이 얼마나 쉬, 그 쉽게 벌리는지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몇 마디 가지고 속아가지고, 아, 필라테스 좋아.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음. 그러면 이제 좀 진지해지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또딴거 하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지. <웃음> 고세 필라테스 자체가 아티피셜 트레이닝, 그러니까 만들어진 훈련이나 엑서사이즈, 그 연습들, 동작 연습들은 필라테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만든 운동은 자연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오. 했습니다 본인 자체가 필라테스 자체가 그런데 좋은 말이네요 그죠 아주 좋은 말인데 그 연습 아니라고 그 만들어진 동작 아니고 만들어진 훈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건 만들어진 훈련을 시키는 것과 동작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반분들 자체도 어떤 동작, 어떤 모습, 어떤 훈련 엉덩이가 아리아리아리 한거몇번 했다가 배가 아리아리 한거몇번했다 스트레칭하면 끝나는 그게 필라테스라고 알고 있는 게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따시니까큰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필라테스가 뭔데요? 가 궁금해서 사실 이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의 대답은 오늘 50년 후에 알수 있다. 50년 후에 알수 있다. 가 결론이었고요. 그렇다면 필라테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필라테스라는 우리 전문가들이 필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리고 필라테스가 했던 운동들의 취지들을 찾아가면서 연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요? 아, 저는 제 생각을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행복이랑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건강과 행복과 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필라테스 강사들 제가 좀 만나거든요 가끔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제 수업을 들어오면 필라테스 강사들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웃음> 건강한 것 같지도 않던데 다 저는 목 아파요 막 그러던데 그래서 보면 저 Artificial Training and Exercise 있잖아요 저거를 자기도 하고 회원도 시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좋아졌다 이거는 이제 한 처음에 처음에 페어텔에 접할 때그 잠깐이고 이게 점점 점점 저 인위적인 훈련과 연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점점 고도로 바뀌어요 인위적인 훈련과 네. 연습인데 옛날에는 좀 단순했는데 요즘은 막 관절, 막 해부학을 막 엄청 잘하시는 선생님들 등장 네. 막 물리치료사 등장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뭐 그거 음. 해가지고 하여튼 어. 점점 고도의 고도의 인텔리전트한 지능적인 인위적인 만들어진 훈련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죠 필라테스센터 근데 그거 알면 그거 운동 잘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왜그 전문가들은 운동을 다른 사람한테 배우러 가는지도 모르겠네 대표님한테 배우러 오잖아요 대신동에 소림사에 배우러 <웃음> 오시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요새 손님 별로 없어요 <웃음> 근데 어쨌든 그 저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저는 그 건강과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웃음> 내 옆에 앉아있다가 같이 내가 그런 얘기 한 것으로 오해하실까 봐 저는 <웃음> 조셉의한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행복과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그 운동에 대해서 생각한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이건 저는 이거에 동의하는데 뭐 행복까지 가는 거는 저는 <웃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하세요대표님 그러면 뭘요? 박철영 따스님은 음. 그러면 네. 왜 필라테스를 하세요? 행복하지도 건강해지지도 않는데 운명 숙명. 유 아마데스니. <웃음> 아,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는데 왜 하냐고요? 예. Yeah. 데스니.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네. 행복 난 행복하려고 한번 적이 없는데 필라테스 하면서 건강하려고 한 쪽도 없고. 왜왜평 일평생을 필라테스를 하시면서 사세요? 난 가르치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웃음> <맞아>. <웃음> 아 가끔 내가 요새 제가 한 하루 15시간 16시간 이상 앉아있거든요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막 힘들어 그밥 먹고 또 바로 앉아가지고 딱또한 5시간 앉아있다또밥 먹고 또 바로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버스 오래 타고 그러니까 <웃음> 허리도 아파지고 요새 좀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는 잠깐 잠깐 뭐 이렇게 몸 움직이긴 해 아니면 1 2분 정도 근데 저는 그게 뭐 건강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아니고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몇 가지 동작을 그때 그때 그냥 몸부림을 쳐요 버스 안에서나 뭐 길거리에서 그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뭐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거나 뭐 또뭐라그랬어요 건강? 건강, 건강과 행복. 건강 그,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네. 최종 목표 목표래요. 얼티메 골이 네. 건강과 행복이래요. 그 지가 그거겠죠. 그걸 위해서 필라테스를 네. 꼭 해야 된대요. 누가 그래요? 필라테스가. 아그래아 필라테스 할아버지가. 네. 이 궁극적인 목표가 건강과 행복이래요? 네 자기가 그랬겠지 자기가 제 생각에는 네.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불행하다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만 뭐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조셉이 결혼을 못 했어 <웃음> 네? 그러면 아씨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결혼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애들 낳고 뭐 그러면 행복하다 이 궁극의 인류의 목적이다 모든 생명체의 목적이다 뭐 종족 번식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또 이것도 있어 만약에 결혼했는데 엄청 가난해 막 에? 맨날 필라테 적어봐요 막 옷도 없어가지고 반스만 입고 하는데 <웃음> 옆 집에 무슨 요가 하는데는 뭐막 반스 두개 입고 해. 근데 나는 맨날 똑같은 반스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아씨 내가 어 패션이 진짜 인류의 행복을 준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그 건강과 행복이 인류의 뭐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그거를 건강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렸 때부터 이제 몸이 아팠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필라테스를 요즘 사람들은 취미로 하고 돈벌이로 하고 그러잖아요 사업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건강과 행복을 최고의 거울로 목표로 잡아야 되나? 뭐 아닐 수도 있다 예. <웃음> 그래서 컨텐츠들을 좀더 가지고 와 봐서 이런저런 도란도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고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음. 댓글을 다시거나 혹은 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 이런거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걸 토, 그런 걸 이제 주제로 이렇게 찍어보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보여줘요 이게 책. 여기서 갖고 온거예요 저거? 저 아닌가? 저거는?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이 책도 진짜 소개를 안 해가지고 요 책은 뭐냐면 필라테스가 쓴책두 권을 편집해서 넣고 그 뒤에 21세기 필라테스라는 제목으로 뭐 여러가지 토이들을 사용한 동작들이라든지 혹은 필라테스 프린시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들을 더 첨가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서가 좀 부담되시는 분 영어로 읽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한국어 번역본이 나와있으니 그거 읽어보셔도 필라테스 바이브를 남의 책, 그 책, 책 보라는 광고가 거, 가... 거, 거 아닙니다 책책간거 <웃음> 아닙니다 그냥 이거 어때요? 요 책을 네. 선생님이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좀 선생님이 좋았던 거 네. 이거 좀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네. 여기서 한번 읽어 주고 이거 가지고 우리 얘기해 보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지금 <웃음> 아, 그걸 한 거예요? <웃음> 그게 지금 아니,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거. 그거. 아. 그래서 오늘 한게 제가 이 책에서 아. 이책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음. 네, 오늘 한게이책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 그 박철영 필라테스에 음.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박철영 선생님에 대한 소개 혹은 지금 하고 계신 교육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은 뭐 하고 있지? 우리 그 필라테스를 이제 공부 거리로 삼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뭐 이사를 오질 않나. 뭐이 동네 <웃음> 방값 올라가겠어. 그 다른 도시에서 또 오셔서 공부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매주 이제 이렇게 이쪽까지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좀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연구 주제도 좀 잡고 아 그런 분들이고 각자의 이제 운동을 개발하는 분도 있고 이제 서비스 방식을 개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 판에서 이 판에서 각자의 레고를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1년 단위로 우리 강사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하면 다 끝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공부 계획을 그렇게 단락 짓는 거죠. 1년 동안 난 이걸 공부하고 또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이제 실력이 향상됐으니까 새로운 공부를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필라테스를 공부거리로 삼으신 분들이 에, 하는 교육을 제가 이제 리딩 리드하고 있, 있고요. 부산에 꼭 와야만 들을 수 있나요? 그박철원 선생님한테 필라테스 배우려면. 저한테 배우려면요. 네. 아, 그 중국으로 오셔도 <웃음> <웃음> 되고, 어, 인도네시아 같은 데로 오셔도 되는데, 지금 요새는 잘못 가니까, 어, 그 다음에 교재를 새롭게 지금 뭐라고 할까 편집하고 있는데, 우리 강사 과정 교재예요. 강사 과정 교재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책을 그냥 드렸다면, 지금은 종이책이 아니고 전자책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직접, 어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아 괜찮겠지만, 이 교재를, 어제 교재를 완전 무슨 짜장면 값? 뭐 탕수육 값? 정도에 제가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분들하고 제가 팀을 꾸리는 거죠 한 클래스가 온라인 상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저렴한 가격에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혼자 제 강사과정 교재를 그냥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지만 질문이나 또 다른 분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고 싶으시면 은 거기에 이제 멘트를 넣어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거, 거의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매일이란 말이에요 거의 매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제가 이제 그 답을 달아서 여러분들의 교재가 점점 뚱뚱해 질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클래스를 다시 수업을 온라인 또 오프라인 수업을 하실 수 있고 그것에 연관된 우리 동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제가 했던 수업이나 또 올라 있는 그 영상들에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재도 선생님들 손안에 저의 그 첨삭지도도 선생님들 손안에 그 다음에 영상도 거기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목표는 11월 11일 날 이런 거 얘기하면 또안 되려나 11월 11일 네, 그때. 때때로데이 선물로 내놓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교재를 가져가지고 우리 교재는요 비밀 사항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에, 공개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연재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거나 혹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신 선생님들은 굳이 오프라인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온라인상으로도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테스는 어,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전 동의하지 <웃음> 않습니다 <웃음> <웃음> 예, 동의하지 않는 박철 부산의 네. 대신골 박철영 필라테스 따시 님이셨고요 네. 저는 필라테스에 대한 좀 진지하고 진중한 고민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필라테스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어, 필라테스 하는 입니다 앞으로 어, 저희가 하는 연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질문 혹은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